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꽤 많이 내리는 날이라서 파전이 생각났어요 전 종류를 다 시켜봤어요 파전이고 김치전이고 감자전이고 감자전 부터 감자전 이거는 멀쩡한 감자전 음. 굉장히 담백하게 이건 오히려 간장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뭐지? 그 맥도날드인가에서 파는 그 이렇게 감자로 만든 뭐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그지. 이렇게는 진짜 오랜만이다 파전에 음음이 이번에 약간 쫀득쫀득 뭔가 찐득찐득하게 붙는 이게 계란 때문인 건지 밀가루 때문인 건지 이,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특히 이 파전. 약간 좀 꾸덕한 그런 질감 있잖아요. 해물파전의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웬만한 집도 잘 실패하지 않는 맛. 음, 진짜 맛있다 음, 음 끝에 부분이 너무 바삭하고 좋아. 오징어. 음. 조갯살인지. 응, 음, 조개살 같죠 역시 해물파지는. 햇마버지는... 매콤하면서도 약간 짭짤하면서도 뭔가 약간 새콤? 약간 신듯한그 김치 특유의 그 맛이 있으면서도 이 구워진 김치에서 나는 그만 알죠? 다 아는 맛 구운 김치에서 나는 그런 그런 맛 사실 이거는 뭐 이런 맛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묵은지 같은 김치가 약간 새콤한게 먹으면서 입을 완전 확 깔끔하게 한번 해줘요 굳이 이 김치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이 어, 김치 맛있긴 하다 김치랑 감자랑 올려서 먹겠습니다. 김치만 먹기에는 좀짤 수도 있고 감자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김치랑 이렇게 감자랑 음. 맛있다. 비오는 날 전이지. 음잘 어울려요. 파전이랑 먹어볼까? 이 어마어마하게 좀 큰데 좀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. <웃음> 어, 잘 맞아요. 뭐야? 한번더 먹어야겠다 오, 이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요 식감도 만족시켜주고 약간 심심한 것 같은 이 감자의 맛과 김치가 어우러져서 이집 깍두기 맛집이네. 음, 왜 주셨는지 알것 같아요. 굳이 전이랑 잘안 맞을 수 있는 깍두기를 준 이유는, 우리 집 깍두기 겁나 맛있어.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. 음. 이 파를 사실 사람들이 잘안 먹잖아요. 근데 파전을 해놓으면 파가 이렇게 맛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. 사실 막 어디 반찬에 있는 파도 잘안 안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독일살. 음, 크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파 콜라제필. 술 먹어도 깍두기 맛집인데? 김치전 밥이랑 먹어도 맛있는데, 그쵸? 반찬으로. 이제 슬슬 배가 불러오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먹어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지 생각좀 해봐야겠어요 세개 한꺼번에 uh -huh. 그러면 좀클수 있으니까 적당히 배율을 해서 삼합으로 얘도 조금 드셔서 아난파 많은 부분을 먹을래 내가 이렇게 먹긴 처음이다, 진짜. 감자, 감자랑 김치 파에 사막. 보다 괜찮지? 왜? 김치 한 덩어리만 더 있으면 딱 맞아. 약간 조금 새큼한데 계속 튀기는 맛이에요. <웃음>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을 먹어봤는데, 어, 남은 거는 이따가 게임하다가 먹을 생각이에요, 남아서. 어, 역시 비오는 날에는 전이 최고였다. 막걸리랑 먹었으면 더 최고였겠지만, 제가 막걸리를 잘못 마시니까 콜라랑 먹어서 좀 맛있고, 양파랑, 양파랑 뭐 여기에 고추, 뭐 이런 것좀더 넣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, 어, 제가 직접 구워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네요. 제가 또전 괜찮거든요. 네. <웃음> 여러분도 맛있는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와이